야호! 오늘 목감 잘 갈아줬습니다! 연습이 무척 잘될것 같습니다! 에? 그, 그렇네요 이자 대단히 활기차네 클로이님도 그렇고 태양기사단은 다 이런가? 모처럼 두 단장님 자리가 바뀌셨으니 저희끼리도 침묵을 다져보죠 네, 네! 부원장님 기사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물론입니다!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기사단은 제가 소속한 기사단입니다 클레르 단장님이 기사단장이시고요 부원장님이랑 항상 같이 다니시는 클로이 선배랑 로제님도 소속되어 계십니다 분위기는... 오다 어... 같이 뭉쳐서 말잘 듣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클레르 단장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시거든요 클레르 님은 항상 단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조직이 나아갈 방향성 같은 걸 항상 고민하고 계세요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인 클레르 단장님 밑에 있을 수 있는 게 무척 자부심 넘칩니다 이제 검은매 기사단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저희는... 최고의 기사 자리를 위해 늘 정진하시는 린지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검은매 기사단입니다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린지님을 단원 전체가 본받고 따라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멋슴 더 저희는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이라면 검은매 기사단은 기사단장님인 린지님 비중이 무척 큽니다 전에 누가 그러셨는데 클레르님이 화이트 리스트시면 린지님이 블랙리스트라고 린지님이 블랙리스트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언젠가 린지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기사단에... 어... 그... 이 단어가 아니고... 어, 죄송합니다. 뭐더라? 어떡 하죠 구원자님 클로이 선배랑 하도 붙어있었더니 저도 바보 된것 같습니다. <웃음> 리타, 그건 아마 제가 한 말일 거예요. 음,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클레르는 제네럴리스트, 린지는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했었죠. 아, 아 그건다! 맞습니다! <웃음> 리타가 해준 말이 대부분 맞아요. 잘 짚어줬네요. 그래서 클레르네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죠. 반면, 린지네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린지를 필두로 적진에 공격적으로 파고들때 가장 빛나요 양쪽 모두 제게는 무척 소중한 기사단이랍니다 우와 유리안님 감동입니다 구원자님 기사단 통솔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어, 무슨 일이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직접 나서지 못했던 클레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사실 왕국에는 린지 같은 인재도 꼭 필요하거든요 어느 쪽이 꼭 옳다고는 볼수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스페셜리스트 린지 개인의 힘에 기대운 게 이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군요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네? 네? 앞으로 일주일간 렌지가 태양기사단의 기사단장이라고요? 그렇게 됐다 대신 나는 검은매 기사단의 기사단장직을 맡게 되었어 유리 언니는 능력이긴 하지만 저왜 이런?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린지 부하하기 싫어요! <웃음> 저는 린지 밑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린지 <웃음> 여러분, 힘내세요 유리아님은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담한 결정을 내리시네요 그런가요? 민지님이 완전히 태양 기사단으로 가버리시는 줄 알았네. 나는 민지님께 인정받기 위해 이 기사단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까?